이 삶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살아야지요. 적극적으로. 자꾸 피해 살면 못 살아요. 내가 오늘 가다가 또 이따 매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세탁기 관계하시는 분 없죠? 만드는 분. 이건 일 예입니다. 옛날에 우리 세탁기는 이거였죠. 예? 그래서 빨래 가지고 가서 여자들이 배기 싫은 건더 패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그랬대요. 나는 안 패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하나씩 하나씩 달라붙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최첨단이래게 뭡니까? 사람 손길이 한번덜 가면 첨단이 되죠, 자꾸. 그렇지 않아요? 예? 전에 가서 누를 게 이제 앉아서 누르면 첨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단추 두개 누를 거 하나 누르면 첨단이 되고 인간이 자꾸 안 움직일 끔 만들어지잖아, 저쪽에서. 그럼 첨단이 되지야 그럼 이게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빨래도 네가 걷어놔. 다 이렇게 되냐? 그럼 이제 로봇이 탁탁탁 와서 걷어간다. 야 이제 가서 널어 어, 말려서 객혀놔 로봇가다 한다 그죠? 그럼 이제 입어야 될거 아니야 야 와서 입혀 다리 들어주고 팔 들어주고 나중에 그것도 귀찮아 다리 들어주기도 귀찮고 팔 들어주기도 귀찮고 그럼 어떻게? 야 니가 입어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옛날에 이거 하던 거 있잖아 이거 예? 이래가지고 숯불 데려가지고 마주 앉아서 데리고 뭐에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죠. 집에서 어기시면 그냥 세탁소 갖다주고요. 맞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절약이 됐잖아. 노력도 절약이 됐고. 그러면 그때 분들, 그때에 계시던 분들 있잖아. 이거 하고 사시던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뭐 그분들보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노력도 절약됐으니까 더큰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야 그럼? 이것도 아니고 그건, 그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건 각자 자기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는 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거 있죠 이거 예? 이거는, 이거는 어쩔 재간이 없잖아, 이건.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이, 이 이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일체 개고 쪽에서 살잖아요. 예? 그럼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먹어도 즐겁고 안 먹어도 즐겁고 자도 즐겁고 안 자도 즐 이래야 될거 아니야. 이 열반의 세계로 가야죠. 아뭐 걸림없이.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생각만 가지고 못 가죠. 근데 이, 이거를 이 얘기할 때 여기는 그말안 쓰는데 여기다 꼭 도장 입장 하나씩 붙여놓게. 도장 찍었어요. 뭐. 틀림없다는 거야. 예? 예외가 예 하나도 없다 이말이야 재범무아인, 재행무상인, 그죠근데 보통 재행무상을 먼저 얘기하죠. 얘기할 때는 재행무상, 재범무아인. 순서는 관계없어요. 일체계고인, 열반적정인. 그럼 분명히 하나, 둘, 셋, 넷인데.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법이 있더라고요. 삼법이. 그럼 어떻게 삼법인이 되냐. 이쪽으로 삼법인이 든 이쪽으로 삼법이든 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 개고 이렇게 삼법인이 되든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 이렇게 삼법인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의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상. 그렇죠? 그러면은 연기법에서 중생의 연기는 12연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연기 전체의 연기하고 중생의 연기를 합쳐 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니까는 뭐가 됐어요? 삼법인이 나온 거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행이 어디 가서서 12연기에 따로 있고 삼법인 따로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그 복잡해서 안 돼요.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요리 가야죠? 예, 네? 요리 요리 가려면 가만히 그냥 생각만 가지고 못 가잖아. 생각만 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제 가는 길을 찾아봐야지. 나 갈래 그런다 고 가집니까 이게? 요 상태, 요 상태는 우리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리 가야 되는데 아 괴로 움 떠나서 즐거움 먹겠다는거안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 그런데 평생을 바라도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 어릴 때는 조금 크면은 괜찮겠지. 커 보니까는 또 괴로움 있지그죠 예? 요거만 끝내면 은좀 낫겠지 러니까 끝내기 전에 또또 끝낼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그래 그래 여껏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요놈 키워놓고 나면 은좀괜찮겠대 어디 커, 커 놓으니까 괜찮합니까? <웃음> 예? 여자분들은 또 그래 하이, 놀러 좀 다녀야겠는데 요거 나 키워놔야 놀러 갈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키워놨더니 얼없어? 나가보니까 이제 아무도 안 쳐다보네? <웃음> 참 서럽지? 아무리 미장원 가서 머리를 하고 뭐 온갖 천지 다 발라봐야, 누가 쳐다봐야지. 음.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상하게 해서 왔다 갔다 뭐면저 여자 미쳤나 이렇게는 쳐다보지만은 뭐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서럽죠? 이렇게 평생을 잘 되기를 바랬는데, 예? 평생을 잘 되길 바랐는데 안돼. 그러다가 는 나중에 이저 옛말에 말해요. 옛말에 지나가는 송아지 있잖아. 예? 그냥 그이 길은 집이런 송아지를 데려다가 사흘만 먹여주고 닦여주고 차. 그러면 송아지도요. 앉아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쓴대 뭐 저는 송아지 안 달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놈의 몸뚱아리는 참 얼마나 아껴줬나. 에? 그냥 먹여줘, 씻겨줘, 그냥 에? 눕히려면 눕혀줘, 일어나려면 일어나줘. 아무튼 참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놈의 몸뚱아리를 평생을 해줬는데 막판에 가면 어떻게 돼? 말을 더안 들어. 더안 들어. 그렇죠? 네. 예? 즉, 가자. 안 가. 버티고 안 가. 억지로 끌고 가면 야, 나못 가겠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래 이렇게 이게 중생의 삶이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거? 응? 응.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것마저도 싫다고 딱 뻗어버리잖아. 이제 곱짝달싹 다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 그게 현실은 현실이지만 일이 가야 되잖아. 근데 이 고도의 수행자는 제가요, 히말라야 있죠? 히말라야. 히말라야 그 수행자의 이, 이야기를 쓴게 있어요. 그쓴 분이 같은 수행자인데, 자기가 메모를 형식으로 남겼어. 메모 형식으로. 그러니까 매달매칠 이건 안 나와요. 근데 그, 그책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네팔에서 샀는데, 그 책을 제가 세번 읽었어. 아주 재밌어서. 거기는 뭐 불교다, 무슨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수행하는 사람뿐이야. 그냥.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하 뒤편에 보면 자기 스승이 예? 자기 스승이 이제 두 그때 자기하고 친구 둘이 있었는데 히말라야 산 속을 계 다니다가 이제 야나 이제 금생은 여기서 끝날 테니까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저기 저 보이는 이제 저기다 나를 갖다 묻어라 그렇게 된거 이제 예? 그러고 이제 스승이 유언을 하고 이제 거기서 딱 가버렸어요, 이제. 근데 말이 히말라야지, 저도 히말라야 그저한 5,000m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그더 올라가면 이거 완전 눈이에요. 그냥 얼음이고. 거기서 그 자기 스승의 시신을 둘이서 울러 메우 갈래니까 이게 못 가겠는가. 가닥 가다 가닥 가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대충 같은 줄기야, 이렇게. 아유 저기 위에 올라가나마 여쩌마나마 여기다 여기다 처리하자 이제 자기 예? 스승의 시신을 그 이제 거기 뭐 땅을 파고 이런 게 없잖아요 팔 수도 없고 이제 어디다 딱 안장을 하려고딱 하는데 그냥 눕혀놨어 이제 시신이니까 예? 그러고 이제 이쯤에서 끝내자 그러는데 자기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마 내 언제 여기다 갖다 묻으라고 했냐? 저기 아니네 저기 야, 아이고 나 이제 우리 둘이 이제 기진맥진이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거라 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얘기가 그럼 할수 없네 내가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어디 계신데요 여기, 여기 시신은 너입고지거 어디 네, 네 뒤에 있다 이렇게 된거야 네?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보면 뭐 보이나 그러더니 홀수 없이 내가 다시 올라가야지 방법이 있냐 그러더니 그 죽은 시신이 일어나더라는 거 아니야?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얘기한 데까지 걸어가서 이제 간다. 어, 그러고 갔다는거야 근데 그분이 그얘기를 믿거나 말거나 여기 있는 것 전부 사실만 적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응? 또한 분은요. 그, 그분은 도시에서 돌아가는데 이분이 돌아가니까 그냥 뭐 이쪽 종교에서는 그분은 이쪽 어? 우리 우리 교파다. 에? 또 저기서 그래가지고 장례가 안 되는 거야. 서로 자기식으로 튄다고. 이분은 돌아갔고, 걔 싸움이 나니까 난리가 났지 이제. 그러니까 그 돌아갔던 분이 일어나 드리는 거 아니야. 시끄러서 워못 죽겠다고. 시끄러서. 워 내가 무슨 교파가 있냐? 나는 평생을 진리를 추구했을 뿐이지, 그런 교파 없다, 이거라 예? 꼴보기 싫다, 이거지 어. 시끄러워서 못 죽겠다, 는 거. 야 그, 이제 쫙 일장, 제 설법을 하더니, 이제, 나 찾지 마라. 예? 그리고 인도의 강가강, 여러분 간지스강이라고 그러잖아, 왜? 강가강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나서 흔적이 없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걸어 들어가요, 강으로. 뭐, 요 정도는 어떻게 걸어가겠지. 차츰차츰 나는데이참 차면은 사람이 뜬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냥 강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거야, 그냥 물속으로. 그래서 뭐, 그 일대를 다 뒤져봤는데, 뭐, 흔적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 수행의 그, 고도의 수행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이에요 입으로 아무리 부처님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딱 당했을 때 그거를 차고 나가느냐 못 차고 나가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래요. 뭐 얘기하잖아요. 뭐 불법이랑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게 의견 충돌도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 마지막 결론이 안나죠 죽을 때보자 그래요. 죽을 때는 본전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죽느냐. 나 갈래 하고 죽는지. 아니면, 뭐, 병에 시달려가요. 억지로 죽어가는지. 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나 간다 그러면 되죠. 어, 멋진 거예요, 뭐. 어, 저벽성사저 지리산 벽성사에 있는 스님도, 그때가 정말딸인가 뭐, 언젠가, 아무튼, 상자한테, 야, 나 갈랜다, 그러니까. 아유, 스님들 참. 아, 지금 무슨 날인데 가요, 그러는. 내일 모레 초하루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초하로 지나고 갈랜다니까 <웃음> 또 지나고, 야 이제 가까, 아이 그럼 뭐 며칠 날또뭐 뭐, 뭔데? 예? 해필 그때가, 그래서 또 지나고 나서 이제 가까? 아, 안 돼요, 또왜안되 되니 아 내일 뭐 보름날 스님 보 보러 온다고 전부 갔는데 해필이면 그 그날 그 보름까지 지내 세번 연기, 세번 연기, 세번 연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 이제 가도 되냐? 이제 가세요. 어, 또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지 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알고, 예? 생사가 없는 걸 알지? 지. 아, 아, 지 무생사야, 어? 지. 알, 알, 짜서 지. 응? 지 무생사. 무생사야 생사가 없다, 얘기야. 예? 그 다음에, 정 무생사.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 아는 것만 가져와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뭐 용무생사. 생사가 없는 이치를 쓸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남기더니 그냥 나 간다. 뭐. 이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는 말이에요. 논문 잘 쓰고 말 잘하고 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수행자가 중요한 거예요. 수행자가. 저기 저저저그 저, 스님 성함도 있죠 그 스님은 글자를 몰라 글자를 그러니까 절에서 뭘 시킬 수가 없어 글자를 하나 시키자 그러니까 만나 이거는 나 거니. 빗자루질을 하고 절에서 뭐제 같은 걸리에 시식이 나오러 가는 거 산에 그럼 이 스님이 가면 막 그냥 산속에 있는 거다 몰려들어 그니까 그그 산에 있는 짐승은 전부 이 스님 친구예요 어 이제 놀고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일반적인 사람이 봐서는, 어떻게 저런 거고, 노는 거, 어떤 거 있을 거 아니야? 산에 별게 다 있으니까. 그냥 다 친구라. 그 이제 젊은 스님들이 경공부를 하잖아요, 경전. 경전 공부를 하다 막히잖아 이게. 의미가. 그럼 이제 들고 그 스님 찾아가는 거야. 그 글자 하나도 모르는 스님. 그럼, 야, 나 글자 모르니까 읽어봐. 그런다쭉 읽으면, 그, 아, 그거 무슨 뜻이야? 쫙 풀어줘. 이게 지혜의 자리야. 근데 자꾸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그 그 습관이 남아 가지고 불교 공부도 자꾸 지금 예? 학교 공부 하듯이 하려고 들지니까. 그럼 소용없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점심 자시러 가잖아. 어느 식당에 가시죠? 예? 뭘 드시든가 안 예를 들어서 뭐 곰탕, 설렁탕을 예를 들어 보자고. 곰탕을 어떻게 만들고, 설렁탕을 어떻게 만들고,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봤자, 예? 그거 가좀배안 불러. 뭐, 거기에 무슨, 뭐, 소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무슨 소고기 얼마, 그거 알거 없어. 제일 배부른 사람은 뭐, 포먹는 사람이 배부 <웃음> 예? 그 예? 백날 그, 따지고 다녀봐요. 소용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몰라도 돼설렁탕 어떻게 말해 곰탕은 몰라도 돼자 퍼먹는 사람이 임자 조금 짜면 짠 대로 싱거운 싱로 먹어야지 뭐 그거 짠이 싱거운이 가지고 시비 해봐야 4배만 고파 그렇죠 그렇다고 남이 먹는 거 하고 집에 하고 또뭔 관계가 있어 네? 나, 남이 먹는 거 집에 안, 안 불러요 내가 먹어야 불러지 한 숟갈이라도 내 입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은행 직원들이 평생 남이 돈 셔봐야 지돈안 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음, 내 공부해야지 무슨 직군 뭐 뭐, 뭐, 뭐, 뭐, 뭐, 다른 거 그럼 시간 없어. 그럼 이제 일을 가야 되는데.